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니스프리로 아르바이트를 옮긴 겸또 이니스프리에서 신상이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최초로? 이니스프리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 1년 조금 넘게 하면서 원브랜드 메이크업은 처음 찍는 것 같아요. 한 브랜드에서 모든 제품을 다 구입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원브랜드 메이크업은 조금 찍기가 어려운 편인데 오늘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죠. 이니스프리 스킨핏 글로우 쿠션. 이거 뚜껑만 열면 퍼프가 여기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왜 이렇게 잘붙지 여기? 얘가 좀 쫀득쫀득한 편이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맨날 여기 가서 붙어있더라고요. 요즘 피부 메이크업 트렌드가 약간 본인의 이런 주근깨를 살리면서 자연스럽고 얇은 피부 표현이 좀 트렌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만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컬러는 21N1 바닐라 컬러예요. 이렇게 찍어서 녹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 쿨링 에센스가 있어서 이렇게 바르면 은 얼굴이 되게 좀 시원한 그런 감이 느껴져요. 글로우여가지고 사실 커버력을 그닥 기대를 안 했어요. 원래 글로우 제품들이 커버력이 조금 약하잖아요. 제가 여기가 지금 흉터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 걔를 싹 가려줬어요. 많이 진짜 많이 가려준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컨실러로 한번 싹 가려주면 더잘 가려지거든요. 커버력이 있는데 얘가 얼굴에 광을 죽이지 않아요. 이게 반 바른 쪽이고, 안 바른 쪽. 제가 조금 까매진 것 같기도 한데, 웬만하면 17, 21로 쓰면 그냥 화사하게 맞는 느낌인데, 얘가 조금 좀 하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쓰면 좀 컨투어링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컬러는 전혀 웜하지 않아요. 근데 꼭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시는 걸좀추천드릴게요 컬러가, 컬러가 조금 밝아요, 많이. 근데 밀착력도 되게 좋고 대충대충 발라도 코끼임이 없어요. 바르고 나갔을 때 유지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만족했던 제품이거든요. 케이스도 저는 바뀐 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 지금 배경이 이래서 그런데 깔끔하고 딱 피부 베이스 제품 느낌? 퍼프도 엄청 쫀득쫀득하고 핸들링이 쉬워요. 물방울 모양이라서 섬세하게 메이크업하기도 쉽고 부드러워요. 제 피부에서 나는 이런 광들 있죠? 이런 게 살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2호 피치. 이거는 노세범하고 멘토스랑 콜라보한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멘토스에 맞춰서 얘는 복숭아 향이에요. 향이 되게 은은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에요. 제가 일하면서 느꼈는데 이 피치 향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구멍을 한 4개만 뚫고 여기다 덜어가지고 브러쉬로 발라줄게요. 피부 광을 살려서 피부 표현을 했을 때 퍼프로 잡아버리면 광이 다 죽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에 덜어서 살짝만 쓸어주는 거 그게 훨씬 더 예쁘게 되고 이제 마스크 때문에 벗겨질까 걱정되는 부분만 한번더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 됩니다.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3호 꿈꾸는 새벽녘 그레이 가성비템이죠? 저렴한데 잘 그려져서 되게 많이 팔려요 여기 그레이가 너무 끄무치도 너무 회색도 아닌 딱 예쁜 컬러예요 본래의 눈썹 같은 색상이어가지고 이 3그레이로 호 갈아탔어요 원래 브라운 계열 쓰다가 단점이라 하면 3,500원이라서 그런지 케이스가 좀 약해요 많이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조금 약해가지고 좀좀 예, 좀 허술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도 3,500원이니까. 다음은 컨투어링을 해줄 건데 회색기가 있는 컨투어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니스프리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두과자 냠냠 컬러예요. 살짝 회기 도는 브라운? 발색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서 진짜 소량만 해서 이렇게 컨투어링을 해줍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쿠션이 조금 하얀 감이 있어서 저는 이 얼굴 외곽 쪽을 좀 강하게 넣어주고 요거를 넓게 넓게 목하고 얼굴 위쪽까지 좀 넘어오도록 쉐이딩을 해줄 거예요. 로지 피기 팔레트. 이 제품은 예전에 이니스프리가 토이스토리랑 콜라보했을 때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풀톤에 어울리는 색조가 진짜 별로 없어서 이거 많이 쓰거든요. 짜란 완전 핑크핑크 핑크. 이런 쿨톤 컬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팔레트를 사용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베이비 피기 이 컬러를 베이스로 많이 깔아줘요. 입고 지내다가 생각나서 다시 꺼냈는데 컬러들이 진짜 다 예뻐요. 제가 이 은은한 펄이 섞인 브라운 바르고 싶은데 너무 여기 있는 걸로만 하면 은 어차피 구하지도 못하는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랑 섞어서 그 특유의 붉은 감을 좀 살려서 써볼게요. 브라운 한 번에 이렇게 눈꼬리 쪽에 이렇게 바르면 붉은 색상도 살리고 이 티라미수에 특유의 그 글리터 색감도 살릴 수 있어요. 되게 은은하게 빛나는데 카메라에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네요. 다음은 글리터 27호 달콤한 봄 햇살. 핑크 글리터예요. 손에 찍어서 눈 중앙에 앞뒤로 쓱쓱 펴줘요. 이니스프리가 글리터 입자 색상이 다양해서 빛받았을 때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햇살이 쨍한 날 발로 가면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려요. 뷰러도 제가 이니스프리 제품을 샀습니다. 근데 낚였어요. <웃음> 원래 매장 뒤에 브러쉬랑 이렇게 좀테스터가 있는데 뷰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니스프리 뷰런 줄 알고 너무 잘 되길래 구매를 했죠. 저는 눈이 좀 땡그란 편인데 이게 제 눈하고는 안 맞아서 여기가 아파요. 찝어서 이렇게... 이렇게 땡길 때 뻑뻑함 없이 진짜 부드럽고 컬링도 진짜 잘 되는데 저처럼 눈이 짧고 땡글하신 분들은 안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속눈썹도 별로 안 빠져가지고 진짜 좋은데 아진 아픈 거 빼고 다 좋아요, 정말. 아이라이너는 파워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2호 브라운 워터프루프 제품이고요. 브라운이 엄청 막 연한 브라운이 아니어서 브라운 써도 되게 블랙같이 나와요. 잘안 지워지고 되게 섬세하게 잘 그려져요. 저 이렇게 진짜 저 엄청 대충대충 쓱쓱 그리는데도 선이 막 위스나거나 하는 게 없어요. 마스카라는 이제 심플라벨 롱앤컬 마스카라. 이니스프리의 이제 심플라벨 라인이라고 있어요. 동물성 원료나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비건 제품이에요. 확실히 제가 일할 때도 느끼는 건데 고객님들께서 일반 마스카라랑 심플라벨 마스카라가 무슨 차이냐 물어봤을 때 심플라벨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 비건 브랜드다. 이 말만 해도 바로 그럼 이걸로 구매할게요. 라고 많이들 하세요.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이제 이미지를 제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롱앤컬이랑 볼륨앤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롱앤컬을 사용해볼 거예요. 확실히 성분이 착하니까 눈 시림이나 이제 눈이 무겁고 이런 느낌 없이 되게 가볍게 발려 특이하게 대나무 화이버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화산재 유래 성분이 들어있어서 유분기를 싹 먹어줘서 그 컬링이 12시간 동안 유지된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 번 덧바르는데도 뭉침이 없어요. 브러쉬 자체가 되게 뭐가 촘촘해서 속눈썹을 빗으면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비교해서 보면은 롱 기능이 막 엄청나게 롱이다 이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하이버가 뭐 위에 이렇게 한 가닥씩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속눈썹 하나가 튀는 거 없이 고르게 자연스럽게 발려요. 동물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클린 뷰티 라인이 나오면 좀 반갑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또제 멋대로인 속눈썹을 잡아주는 마스카라가 별로 없었는데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블러셔는 아까 그 팔레트에 있는 이 라벤더 컬러를 좀 발라볼까 해요. 보랏빛은 많이 없고 핑크에 가까워요. 좀 넓게 넓게 발라줬어요. 립은 비비드 코트 잉크 베이스로 1호 무디 애프리콧이랑 3호 레트로 코랄 이렇게 갖고 있어서 이게 메인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두 컬러가? 저는 이런 누디한 컬러를 진짜 좋아해서 베이스로 나온 컬러들이 다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베이스라 그런지 되게 매트하고 뻑뻑한 감은 있는데 입술에 뭉치는 뻑뻑함이 아니에요. 팁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딱 붙여서 바르기 되게 좋고 입술 모양 만들기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좋아하는 색깔이랑 어울리는 색깔은 음, 좀 다른 게 있긴 해서 이대로 <웃음> 안쪽에 레트로 코랄 덧발라주겠습니다. 소량만 안쪽에 발라서 이 마그넷은 엄청 묽고 발색도 그 진하거든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최고의 립이 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얘가 건짐이 좀 많아요 마스크가 어쩔 수 없이 입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엄청 홍두깨처럼 번져가지고 이거를 마스크 쓰기 전에 바르시려면 이런 크리넥스 휴지가 두 겹이로 되어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 겹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입술 위에 얹은 다음에 우세범을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일단 톡톡톡 이렇게 해주시면 번짐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좀 적어요. 이 제품 마스크 쓰기 전에 쓰실 거면 하우더 처리는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번짐이 좀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했고요. 저는 마저 머리를 조금 정리하고 엔딩을 다시 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니스프리 6월 신상과 함께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끝냈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인스타도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